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소싱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식품의약처 가시면 은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9년 1월 15일 기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은 등급도 KF80, KF94, KF99로 나눠가지고 검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그 미세먼지 차단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보다 99가 더 확실히 차단시켜주겠죠. 그럼 다99 써야 되잖아요. 근데 KF99 안 쓰냐면 은 특히 애들은 KF99 쓰기 좀 힘들어요 차단률이 높다는 얘기는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는 KF80이 난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업체 이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이 식약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허가받은 제품들이에요 여기 업체 이름 보이시죠 그럼 이걸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세창 SM 검색해 볼게요 새창 SM 검색하면 은 쇼핑 쪽에서 얘는 마스크가 안나오네요 어 마스크가 나오네요 새창 SM 프리텍 황사 방역 마스크 그런데 동명 문구라인에서 파네요 동명 문구라인에 전화하지 마시고 네. 여기 업체의 정보가 보통 나와있어요 아마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전화번호 있죠? 02845087 여기다가 전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은, 네, 소싱할 마스크 찾으실 수 있죠? 이게 전에는 이게 시간수대로 나왔던 적도 있는데요. 음. 음, 2017년, 클릭해볼까요? 2018년. 어, 아마 이게 날짜순인가 봐요. 2019년 네, 1월 19년 1 7일에 받은 거네요. 이거는 2019년 17일. 가급적이면은 기억하세요. 예전에 받은 것보다는 최근에 허가 받아가지고 아직 판매처가 별로 없는 마스크를 마스크에다가 전화하시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황사 마스크 팔 것들 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